감정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라. 그것은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진동주파수의 상태에 대해 몸이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내적 피드백 시스템이다.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듣고 있는 음악 읽고 있는 책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든 당신은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행위를 통해 진동주파수를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내적 안내 시스템의 일부이다. 기쁘고 뿌듯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은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생각, 즐기고 있는 개념, 참여하고 있는 행위가 당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당신이 원하고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노, 슬픔, 저조한 기분, 절망 같은 기분을 느낀다거나 당신의 몸이 위축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당신이 의도하고, 욕망하고, 꿈꾸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제 길을 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감정은 당신이 기어를 바꾸어야 할 때를 말해준다. 당신이 더 고무적인 생각을 해야 할때 초점을 바꾸고 채널을 바꾸어야 할때 화제의 초점을 바꾸어야 할때 뭔가 달리 행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어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야 할 때임을 말해준다 당신의 주파수 상태가 곧 당신이 바라는 바를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다 늘 기쁨, 사랑, 행복, 만족, 안도감, 자신감, 감사, 고요함, 편안함의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도록 애쓸 일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진동 상태를 당신의 꿈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진동 상태로 만들어준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갖게 될 기쁨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일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이유이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니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행하라. 당신의 삶에 열정적이 되어라. 당신이 깊고 충만하게 느낄 때 당신은 더 강렬한 주파수를 우주에 방사한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진동에 의한 끌어당김도 가속된다.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무엇을 느끼냐가 생각이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다. 감정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방향 지시 등이어서 개인적인 진실과 조화되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당신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감정을 외면해야 할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라 먼저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감정이 긍정적인 범주 희망 기대, 수용, 감사, 사랑, 기쁨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해소하거나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라. 이것은 더 바람직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을 행하라.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라 강아지를 쓰담어주는 등 당신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일을 하여 스스로를 충전시켜라 기억하라 기쁨은 내적 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전용 내적 피드백 장치이다 당신이 가슴 설레고 행복하고 기쁨에 차 있다면 당신은 아마 바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침체되어 있고 슬프고 비참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기쁨이나 행복의 상태에 있을 때 바른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하여 그 일을 하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하여 늘 기쁨을 향하도록 나침반을 유지하라. 바로 이 순간에 느끼는 당신의 행복. 그것이 바로 미래에 더 많은 행복을 끌어들이는 열쇠이다. 여기에 더하여 당신은 외적 피드백, 우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 피드백은 여러 형태로 온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 삶에서 겪는 사건들로부터 받는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미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미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저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협조의 손길을 뻗쳐온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에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는 시기가 있다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만사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당신이 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외적 피드백이다 당신은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 피드백 시스템은 당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당신은 그러한 시스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명령만 내리면 각 시스템들은 당신에게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말할 나위 없이 슬프고 비통스러운 시기가 있다. 삶에는 당연히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다. 낮은 자리에 있어 보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에 감사할 수 없고 어둠을 겪어보지 않고 밝음에 감사할 수 없다. 고통의 시기는 감정적, 영적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는데도 우리는 흔히 이를 저평가하곤 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비교의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해준다. 고통과 어둠의 시기에 직면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라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뿐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겉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나중에는 아름답고 유익한 일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는 밝고 확장된 기분이 든다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고 진정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당신은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기쁨과 경이로움, 감사함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장된 감정은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준다 사랑과 기쁨이 넘칠 때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증오와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이와는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동주파수를 낮춰서 당신을 초조하고 긴장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부정적인 감정은 육체적인 불안정과 질병을 야기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분리되었다는 기분과 단절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인 기쁨을 가로막는 돌벽과도 같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이바지할 뿐이다 그러니 분노와 두려움 붕괴심이나 배반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들을 당신 안에서 내보내야 한다 해묵은 생각들과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하라 고통이나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 더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당신의 삶 속에 끌어들일 뿐이다.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기분과 경험이 들어설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변화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기꺼이 용서하고 당신의 가슴 속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해묵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매달리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치고 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 뿐이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앙심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병들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용서하라.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 내보내 주어라. 필요하다면 당신 자신마저도 기꺼이 용서하라. 과거에 잘했던 것은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과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여유를 창조하게 된다. 진정한 용서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 당신의 가슴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해 준다. 용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고통과 분노의 자리에서 사랑의 상태로 옮겨간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 진동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진동 상태를 가져다 줄 것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끌어당긴 법칙에 관한 전문가들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일을 하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해변을 산책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멋진 일을 해보자. 당신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자. 우주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어떻게 느끼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선택은 당신만이 할수 있다